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 시즌 사용하면 좋을 패션 조미료 겨울 액세서리활용을 해외쇼 룩북들을 참고해서 한번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향이야 지향이야? 좋아하는 거. 난 지향 지향 진짜 싫어. 지향? 좋아하는 거? 물, 물론 너 그거 넣지 마, 앞에. 나 그건 배웠다고 저번에 당당하게 말했어. 아는 척해서 그건 쓰지 마라. 쓰지 마라, 너 진짜 쓰지 마라. 허. 물론 화려한 스타일링도 있겠지만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링은 따라하기 쉬운, 적당선의 관중기를 뽐낼 수 있는 정도의 스타일링이에요. 저는 이제 안전한 게 좋을 나이 자, 그럼 제가 꼽아본 따라하기 쉬운 겨울 악세사리 활용팀들 보러 가실까요? FW 시즌 옷 입는 게 즐거워지는 이유는 입을 수 있는 레이어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겨울 악세사리들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중첫 번째는 장갑인데요. 특히 르메르처럼 미니멀하고 갬선 넘는 코디에 벙어리 장갑! 저게 뭐야? 너무 생뚱맞은 느낌인데 뭔가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팝한 컬러감 혹은 특이한 소재감을 활용해서 장갑들을 딱 스타일링 했는데 이게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장갑 스타일도 다양하게 벙어리 장갑에서부터 뭐 가죽 장갑, 뻐그리 그리고 핸드워머까지 원하시는 취향대로 맞춰 골라서 손에다 뭔가 하나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갑을 꼭 팝하게 포인트로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클래식 미니멀 단정한 룩에도 장갑을 딱껴주니 뭔가 겨울 따뜻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번 시즌 내 스타일에 맞는 조미로 같은 장갑 하나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겨울 시즌 조미로는 목도리 아닐까 싶은데요. 목도리에 트렌드가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트렌드 리포트에서 엄청 예쁘게 봤던 스타일링 중 하나는 아미리의 엄청 긴 목도리 스타일링. 엑스트라 롱 관종 목도리. 그외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롱한 기장감의 목도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콜라보 목도리에서 훈집자가 말했던 그 트렌드 요소. 하지만 도전하기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보인 목도리 트렌드 요소 중 하나는 긴 기장감뿐만 아니라 폭도 살짝 얇아졌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폭 얇은 목도리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스트라이프 포인트 목도리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스트라이프 목도리들은 확실히 눈에 튀는 그런 맛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했던 포인트는 컬러 배합을 어떻게 가져가냐. 뭐 굵게... 뭐... 스트라이프를 얇게 배치하냐 요거에 따라서 무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겐조 룩에서 보이신 팝한 컬러감과 막 잔뜩 자잘히 나눠져 있는 저 스트라이프 니트는 뭔가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줬다고 하면 컬러에서 보여준 톤 다운된 컬러감을 활용하고 굵직하게 들어간 니트의 목도리는 어느 정도 경쾌한 무드를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목도리들이 있었는데요 눈에 띄던 것 중에 하나는 킥 코에 크로셰 스카프? 이건 정말 보온성보다는 악세사리구나. 여러분 목도리는 보온성도 챙기는 것 맞지만 이렇게 조미료 같은 패션 주얼리 같은 악세사리 같은 느낌이라고요. 그 외에도 패딩 목도리들도 보였고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 빅 목도리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 건 무난한 두께감과 기장감의 목도리를 선보이는 클래식한 느낌의 브랜드들도 있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트렌드를 보고 알고 따라하고 도전하시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패션의 정답은 없다 Stockers. 다음 악세사리는 아직도 열풍인 발라클라바 이게 사실 코로나 시국에 이어진 뭐날 가리는 듯한 느낌의 어? 핫한 템으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발라클라바가 주는 살짝의 스포티한 그렇지만 아이코닉한 무드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발라클라바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요 정말 힙하게 뽀짝하게 소화할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 누구나 추천드릴 만한 패션 종이로템은 아니다 하지만 이두 룩을 보면서 발라클라바를 이렇게 활용하면 은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그러면 꼭 이런 거 트렌드라면 사봐야 돼. 그래서 유동으로는 하고 댕길 수 있겠더라. 목도리 마냥 후드를 뒤집어 쓰지 않고 목에다 걸고 댕기기만 하면 돼요. 코트 안에다가 이렇게 후드 딱 빼는 그런 연출로 활용하시면 발라클라바도 부담스럽지 않게 트렌디하게 소화하실 수 있다. 스타커즈 액세서리 추천도 좋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옷들을 어떻게 스타일링 하니에 따라서 코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링 팁도 담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 오라리 옷들도 굉장히 예뻤지만 저는 요 스타일링 팁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레이어링 맛을 살려줄 소매 레이어링 걷어올리기 룩! <웃음> <웃음> 내가 지어낸 거야. 이 스타일링을 활용하면 그 애매한 얇은 니트들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레이어링 룩 연출하면 을 되게 좋겠더라고. 가디건 룩, 카라 니트룩, 하프 지벌 룩 다양한데 모두 다 소매를 걷어 올려줬어요. 정말 예쁘고 따라하기 쉬운 스타일링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 내가 따라해 볼 법한 스타일링이다. 라고 느꼈던 건 바로 이자벨 마랑에서 본 룩들이에요. 니트를 허리에 묶어버리기! 어깨에 둘러베기 사실 요 스타일링을 보고 제가 요즘 제 옴브레 체크 셔츠를 허리에 열심히 두르고 다니긴 합니다. 이자벨 마랑에서 스트라이프 니트를 활용해서 요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허리에도 묶고, 목에도 두르고. 나 질문. 뭐? 그렇게 하면은 니트 안 늘어나? 아 늘어나지만 갬성이지 웃는 용으로만 써야겠네 그 니트는? 아니지 좀 루즈한 거 입.. 입..자 루즈한 걸로 하면 돼 캐주얼한 무드 혹은 꾸러기 룩을 연출하실 때 이렇게 니트를 이렇게 허리 묶어 둘러 매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 볼게요 아까 시비 털었지? 아까 시비 턴거 이제 조금 그거 커버해 볼게요 그래서 아이 다 알고 준비했다고 나 준비된 여자야 나쌤만 나온 여자야 <웃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스타일링 팁은 르메르에서 보였습니다. 니트를 허리에 묶지 않고 어딘가에 끼워 넣었어. 어딘데, 아도 잘은 몰라! 벨트에 액세서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만들면 저런 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 막 뒤져보지는 못했지만 저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목도리인지 니트인지 모르겠지만 허리춤에 달아버리기. 그래서 저거를 정확하게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뭐 벨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출하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준비됐었네. <웃음> 어야잘 이어졌다. 잘 이어졌다. 스타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후다닥 겨울 악세사리 활용법 스타일링 팁들을 담아보는 영상이었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은 겨울 악세사리들과 스타일링 팁들을 활용하셔서 좀 다양한 코디 해보시면서 옷 입는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해외 쇼를 보고 룩북을 보고 포인트를 잡아내듯 음. 여러분들도 해외 쇼뿐만 아니라 국내 룩북에서도 이런 스타일링 팁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거든요.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지 눈여겨보시고 원하시는 포인트 딱고치면 따라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런 게 나름 쇼 하고 옷을 제대로 뽕 빼먹기 좋은 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쉽고 가볍고 따라하기 쉬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